c 파이아 너... 들었다, 들었다. 너... <웃음> 네. 이제, 를한이 죽었어 많이 드세요. 보이카많이 드세요 프이틴에다가이 이제, 북한이 이제, 북한가 이제, 북한이 이제, 북한이 이제, 북한이 만제 북한이 이제, 북한이 보드카요? 이거 물 너무 많아. 죽었어. 내가 광수한테 당한 게 있지. 어? 너무 많이 타나? 어휴, 장난 아야 잡이 없어. 어, 잡이 없어. 딱한장각 나온다. 광수 죽어가라 씨. 광수 죽어가라 원샷하게. <웃음> 내가 이거를, 요거 이제 런칭해서, 어? 내가 이제 런칭했으니까, 홍보 좀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한잔 마시고, 막 얘기하면서, 뭐 맛있겠다, 오늘 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어좀 응원의 메시지를 달라고 할 거야. 음. 딱한샷 하면 또. 형이 런칭한 건데. 그어 그래도 너도 연예인이니까 연예인 그래도 너는 연예인이니까. 그래도 연예인이니까. 인기 연예인이니까는 어, 맛을 평가하고, 네. 좀, 홍보 영상, 좀, 우리, 그. 아, 이거 형이 런칭하신 거예요? 어, 이거 미국 건데, 네. 그냥 수입을 해서 이제 파는 거지. 아. 파는데, 그래도 이제 홍보가 <웃음> 온라인에서 너 영상이나 이런 것도 좀, 좀, 만약에 자료가 많으면 좋잖아. 요 네, 네, 네. 뭐 그럴 때좀 사용하게. 그니까, 러 쉽게 말하면 홍보 영상 찍 홍보 아, 영상, 홍보 아. 영상. 알겠습니다. 근데 약간 좀, <웃음> 운동도 많이 했으니까 좀미열하게좀 표현을 해주고, 좀 그래도, 아, 그 멋있게 한 번에 이렇게 멋있게 먹는 척 있잖아요. 어. 바닐라 맛 같은데? 아, 어. 바닐라 어, 맛. 바나나, 아 바닐라, 바나나. 이거는 어, 어. 딱 원샷 해가지고, 그, 쫙 넘기는 맛 있잖아. 그렇다고.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엘리트 체육인 출신, 어, 미키 강수입니다. 또 어떤 맛인지, 아. 또 홍언니가 좀또 많이 보충제 많이 먹어봤겠어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또 최고의 또 보충제를 또 수입해서 이렇게 판매하니까 제가 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가라! <미러 <walnut> <므라> 가라! <므라> <므라> <므라> 아 뭐야 아 맛이 왜이래 이거 한만 아기네 아이래요아니아그이래 아, 눈다고 <웃음> 아니, 아니, 맛이 왜, 맛이 이상 어, 데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아 형, 몰카죠, 이거 몰뭘 가져, 이거? 아, 씨. 아, 술이네. 아, 뭘 가져, 이거? 아, <웃음> 나 진짜. 뭘 가져, 인데 이거 뭐 내가 당한 거같니야 <웃음> 아, 씨. 아, 뭘 칼을 해요, 형. 아. 아, 이거. 내가 몰카를 하고 내가 당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뭘 상황이지, 우리 아, 그, 보드카, 그, 보드카, 그, 보드카 그, 맞죠 그, 이거? 보드카인데. 뭘까? 아우, <웃음> 맛이 아우. 아 아, 씨. <웃음> 야, 모, 몰카를 이렇게 바디 빌더가, 운동 선수가 개그맨이 하는 컨텐츠를, 아, 진짜. 정확하게 뱉으시던데. 나. <웃음> 난... <웃음> 내가 홍... 자꾸 나가는거 같 아, 홍언니 몰카 홍언이 몰카 어? 아형이런거 아, 내가 맞는거야? 아. <웃음> 나 지금 아, 내가 몰카 아, 하는거 맞아? 아, 모, <웃음> 몰카 당한거 같은데 아, 아 이런거 몰카를 하면 어떡해요 <웃음> 형 아. 야, 내가 한거 내가 한건데 내가 아. 한건데 왜 내가 당한거 같지? 맛 아, 이상하다 아. 야 끊어 끊어 아. 형님, 이렇게 저 부를 때는 항상 이유가 그렇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지. 네, 이유가 있어야 돼. <웃음> 네. 이게, 네. 아, 내가 이거 광수한테 배운 거 같아? <웃음> 일단은, 네, 네. 그 단백질 고추는 있잖아. 네. 가지고 왔어. 뭐, 우리 어차피 운동했으니까. 네. 어, 식은 했으니까. 아, 좀 너는, 먹어야죠. 아니, 맞아요. 어, 먹죠. 내가 자연스럽게 할 테니까. 너 타달라고 다 하면. 40도짜리 부족할 거 같았어. 거기다가, <웃음> 네. 이빨이 그냥 따라줘. 아, 이빨 <웃음> 아무튼 음, 오늘 오신 음. 여성분들 속이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지 이분는 음, 제가 확실하게 한번 도와드릴게요 이제 음, 보여드릴게요 음. 맛있게 한번더 말아보겠습니다 소맥 말듯이 파이팅! 약간 남자 목소리가 나오면 거기서부터는 그치. 남자 네. 목소리 나오면 매력이 뚝떨어지네 예, 네 그렇죠 저는 똑같지 않아? 와, 근데 이거 저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어, 네, 그렇죠? 어, 진짜 진짜 맛있는데요? 아 그래서? 네. 아 이거 국내, 국내 이거 브랜드예요? 레이디 펄스트 네. 네. 국내 브랜드? 네. 맥주 아니에요 이거? 자, 그러면 짠하고 원뼈. 아. 기 자, 그럼 짠하고 기아 원샷. 원샷. 아 잠깐만 맛있지 않아? 난 괜찮아요. 이래? 어 맛있는데? 한단더줘 아니 한잔더줘 이거 주셔도 돼요? 네야 바닐라 맛있는데? 그니까 러바나나로한잔나나바나나로 어, 어. 어. 어, 이거 뭐 맛있는데? 잠깐만요 이거 이상해요 형님 거 제가 줬는데 <웃음> 뭐 넣었어요? 뭐 넣은 거예요? 완전 수비야 이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광수 선배가 바꿨어요 내가 자꾸 넌 바꾸려고 하라고 제가 줄라 그랬는데 광수 선배가 딴거 잡아줬어요 뭔데? 아니 이렇게 줄라고 했던 거를 에이. 나를 준 거야 원래 선생이한테 줬어야 되는데 날준 거야 어, 근데 이렇게 했는데 아니 제가 줄라고 했는데 황 선배가 아, 아닌 걸 줘버렸어요 먼저 어, 나한테 온거난 알지 난 알고 있는데 본인 거를 먹고 에이. 이 새끼 들은 거를 먹고 내걸또 먹은 거지 아 이중으로 당했네 이중으로 당했네 본인이 혼자 둘이 먹은 거야